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시가고 23장 13절에서 에 13절에서 19절까지 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 내가 내게 일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보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예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구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듭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이니라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이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회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또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저의 어, 거하게 되며 또내 우양에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려권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네, 하나님의 우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자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역을 오늘 같이,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웃음> 자, 우리 18절을 한번 크게 읽읍시다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호와를 기억하라 그간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아, 더 크게 예.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 받기를 원하면 아멘합시다 더 크게 시작 내 하나님 호와를 기억하라 그간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19절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려니와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아니함이니라 아멘 한번더 신명기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그릴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자, 시편 81장을 또한번 펴세요. 시편 81편. 시편 81장, 10절부터, 10절부터 16절까지. 시. 작또다 잊어버리셨어요. 7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7절부터. 크게. 하나님, 크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 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이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여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철하지 말자다 나는 너를 이국당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열게 일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내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내 백성아 나를 청종하라 이스라엘이 내 도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해 저의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의 대정을 치르니 여와를 하나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것을 찾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어야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걱정, 염려, 근심이 참 많으세요. 우리에게 항상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요. 내 영이 내 육체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내 혼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너는 과연 누구냐 이름을 가진 너는 누구냐 김목탄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영적으로 살고 싶고 응답 축복 다 받고 싶은데 내 육체가 있어서 내 정신이 있어서 정신과 육체가 하나님의 영의 비밀과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반기를 들어요 반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시편 136편 1부 때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이 정착할 때까지 주제별로 조목조목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가는데 바산옥 왕이 우리를 가로막는데 하나님 바산옥을 잡은 열강의 중요한 강력한 왕들을 잡는 다 부셔버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영원하심이 영,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맨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 모양 정말 물이 없을 때 반성을 치고 불뱀이 물려갈 때또노뱀을 만들어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고난이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셨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내 안에 감춰진 육적인 정력,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드러날 때마다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맥주절에 신해산까지 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두돌비 10개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7.7절 6월절은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것이라면 맥주절은 보리추수를 끝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장절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물이 없을 때 죽어갈 때 반성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았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 마음에 아로새겨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간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계획이 많은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데, 목적도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소망과 소원이 있고 목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사느냐 동기, 움직임, 매일매일 계획 이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인생에 얼마 살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으로서의 은혜도 있고 영적 체험으로서의 은혜도 있고 은사라서 체험도 있고 봉사함으로서 전도함으로서 철학에도 하면서 많은 주님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내재되고 쌓이고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절기 때는 그 모든 신앙생활을 좀 정리를 해서 절기 때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바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렵고, 빚쟁이에 시달리고, 가난하고, 홀보고, 굶주리고, 정말로 괴롭고 속상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가난을 면하고, 질병도 면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좀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직장이 없고 풍수하게 먹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의 추수가 끝나면 이반 귀신들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어촌에 사는 어부들도 고기잡이가 끝나면요. 자기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풍어제 또 산신제 풍년제 어촌에서 또 산에서 농사 다 짓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천하 여장군, 기에 여장군 앞에, 지하 여장군 앞에 가지고 그, 소고치고, 잔치하고, 꽹가를 치면서 막 농사 끝났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계 각 나라마다 독립하는 날이나, 뭐든 뭐 해방하는 날이나 그런 많은 그 전통적인 인위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새로운 문화가 있습니다.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저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현연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현장에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불기둥이 나타날 때는 사막의 밤이 너무 춥기 때문에 불기둥 주변에서 있어야만 불의 따뜻한 온기를 느껴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음날 행군할 때 몸이 회복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불기둥이에요.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보다 하나님을 볼수 있다. 나타나는 능력이나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낮에는 행군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발걸음 한 걸음 옆으로 가면 땡볕이고 한 걸음을 왼쪽으로 하며 한쪽으로 하면 어떻게 구름기둥 밑에서 그늘이 져서 시원한 바람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막을 한번 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사막에는 구름기둥이 있는 영역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바닥에 구름기둥이 천장에 하늘의 구름기둥에 구름 그림자가 있는데 사막에 구름기둥에 그림자가 있는 그 땅에 한 발만 딱 디디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땀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나 한 걸음만 구름기둥 없는 쪽으로 발을한 걸음 닛디면 비우듯이 땀이 옵니다. 땀이 막 쏟아져요. 그러나 구름기둥 밑으로만 들어왔다, 그림자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쏙 합니다. 솔바람이 막. 시원한 바람이 쏙. 신기합니다. 신기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불기둥 주변에 서 있어야 따뜻함을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구름기둥 밑으로 들어와야 시원함을 또 배울 수가 있어요. 뜨겁게 배울 수도 있고, 시원하게 배울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기도 하고, 순종을 배우기도 하고, 정복하라 고할 때, 정복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왜내 새끼니까? 내새끼내 새끼. 내 여러분 자녀들이 한 가지도 잘 못하면 학원에 못 보내잖아요. 학원에 보냈어. 근데 집에 있을 때보다 학원에 보내니까 교육이 돼. 마스터를 하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네. 그러면 부모로서 희망을 느끼고 소망이 느껴요. 그러잖아요. 학원에 보내도 안 돼. 집에 있어도 안 돼, 학교에 가도 안돼그럼면 어떡해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학원에 가니까 키워요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애엄마가 됐는데 네살때 유치원을 보내니까 집에서 늘 이렇게 집교회 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아침에 8시 반에 유치원 차가 오는데 이제 가야 돼. 주은 아침 먹고 가. 그러니까 버리는 줄 알고 얼마나 때를 쳐서 우는지 아, 버리지 마 <웃음>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준호사 성격이 얼마나 강해요 앉아 누구한테 싸워서 앉아 접은 적이 없어 전투적이야 근데 일주일 열흘씩 그렇게 때려서 울었어요 근데 학원에 어린이집에 딱 가보니까 또래 애들이 있거든 새로운 의식이 만들어지고 생각하게 되고 친구들하고 우리가재밌네 즐겁네 하나씩 배워가네 아빠 엄마가 가르칠 수 없는 걸또 가르치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워가는 거예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이거 해보니까 되네 저거 해보니까 되네 된다 된다 된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성장에대해서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이제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셔서 돌이킬 수 있다, 돌이켜 적당할 때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돌아오지 못한 길로 가버리면 때려도 안 되고요, 맞아도 안 되고 어디 한 군데 이상 있어도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교만해, 교만하게 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이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은 수준이 좀 올라오고 이 정도 되면 은 깨닫고 이 정도 되면 감사하고 더 이상 나가면 선을 넘으면 내가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나가면 얻어맞을 수 있고요 너무 안 나가면 내가 또 도태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걸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오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추상적이지만 성경을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현실과 내가 성경을 보는 거안 맞습니다 하루 일과 끝나고 자야 되는데 잠잠 시간을 줄이고 성경을 봅니다 한 장이라도 봐야 되겠다 한 구절이라도 봐야 되겠다 한 구절이 한 장이 되고 한 장이 열 장이 되고 열 장이 스무 장이 되고 백 장이 되고 이백 장이 되고 분량이 점점점점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 성경을 보는 것도 있지만 감동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 감동이 안올 때는 하나님의 감동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내가 믿음으로 움직여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움직일 때 성경을 볼때 내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백성으로서 내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안에 축적이 된게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혼란이 올때이 축적된 이 말씀으로 대세임제라고 이겨야 되고 나에게, 내게 진짜 시험이 왔구나. 물질의 시험이 왔구나. 가난의 시험이 왔구나. 가정의 어려움이 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대세임제라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회복의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사람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빠른 것 같아도 부자한테 가서 사소연하고 돈 많은 친구한테 가서 부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친구한테 부탁해도 안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친구가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되게 만드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다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믿음으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네게 자주, 저 여자가 내게, 과부가 내게 자주 오는데, 저 여자를 내가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억울함 풀어달라고 그래요, 내가 한동안 거절했는데, 저렇게 놔두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이런 깨달음 오면서 들어준단 말이에요. 들어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억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고 과거의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역사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앞으로도 건강하면서 영적 회복과 물질의 축복과 이걸 받으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되지 못하면 회개하면서 진솔하게 동기부여를 해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내가 동기가 목적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동기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다 할렐루야 이 동기가 동기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응답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향해서 내가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 가는 거 할렐루야 40년 동안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줬는데 40년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열심히 열심히 농사를 해서 나에게 와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뻔히 보이거든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믿음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도 있지만 선을 넘으면 피가 망신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의 가정의 앞날을 책임을 져야 돼요 자녀는 우리 부모님의 어떤 부모님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지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영적으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나부터 영으로 살아야 되고 이걸 증명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믿음을, 초특급 믿음을 가지고 영으로 살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우상 숭배하게 될까 봐 염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다 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믿음이 부족해서 정복하지 않았어요. 각 지파별로 싸우는 거 이제 싫어. 이 정도 땅이면 충분해. 가난이 질족 속을 멸하라고는 하나님 말씀에 거부합니다. 왜? 하다 보니까,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사움, 소명과 사명에 의해서 정복전쟁을 해나가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저들도 생명인데, 저들도 가축이지만 생명, 저들 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 저 사람들, 어린아이들 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장래 미래까지 그아이들의 자라서 너의 옆구리를 가시처럼 찌를 것이다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적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 민족들하고 통혼을 합니다 결혼도 같이 하고 그리고 종교도 디범벅이될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적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제인가 그 소리겠죠. 그 영적인 상황, 현실적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위치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올리시잖아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푸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믿음이 증명이 되고 사자 불 속에 나오면서 증명이 되고 그것이 증명이 되니까 왕이 그들의 위치를 올립니다 그들의 역할을 더 올립니다 더, 더 올려요 요셉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주시잖아요 요셉은 별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인간성이 좀 좋았어요 고난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남을 극히여기고 불쌍여기고 히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할렐루야 복은 누가 받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봤어요 인간성이 좀 좋은 사람이 복을 받으면 참 좋고 인간성이 별로 안좋다 하나님께 회개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너희들이 가난 땅에 가서 살다보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텐데 비교해서 저들에겐 하나님이었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비교하면 괜찮은데 부정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더니 소용이 없어. 내가 이 모양이 꼴이야. 비교 분석을 할때 좋지 않은 쪽을 자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단의 역사 아니까. 주님을 위해서 속았어. 속았어. 일부 때 제가 그런 감정을. 조영기 목사님이 군 생활하고 나서 사고가 났는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몸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했는데 손을 의사들이 손을 배 안에다 집어넣고 창자를 이렇게 해집고 이렇게 수술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절단하듯 잘라내든지 하는데, 도저히 의사가 찾아서도 장기를 다 끄집어냈어요. 큰 창자, 작은 창자, 대장, 소장 위장을 다 끄집어내서 검사를 해가지고 잘라내고 뭐하고 뭐하고 나온. 그래도 다시 또 창자 안에 집어넣어. 여러분 저도 그 맹장 수술 을 받았는데 맹장 수술을 할때째 가지고 손가락을 의사가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장기를 막다 해집잖아요. 해집어. 해집고 나면 이 장기가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이 장기가 뒤집어놓은 이 장기가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 과정이 한1년 정도를 제가 후유증 후유증이 있었어요. 몸에 막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무슨 애벌레, 보릇지가막 기어다, 숨을 숨을 숨을 숨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영기 목사님이 장기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수술까지 다 하고 집어넣는. 세균이 이제 타가지고 어떻게 생선같은 거 회에 난로된 이런 것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생선만 먹었다 그러면 몸이 그냥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경기를 일으키는 이걸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죠 그래서 사도바울도 가시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렇게 생각해 자기도 4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기도해막 건방만 낳고 빨딱빨딱 낳고 그러는데 자기만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련이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40년 동안 기, 그래도 기도해서 기도해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길래 가시로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 육제 까시죠. 사단의 사자 까시죠. 그냥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가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은 것, 못 받은 건데 왜 자꾸 사단의 까시라고 그러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사단의 까시가 아닙니까, 사단의. 4 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 가시지 육체에 가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래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니, 야 종환 너 삼층천 갔다 왔어? 아니요. 삼층천도 안 갔다 왔으면서 무슨 육체의 가시라고 사단에 사자 가시라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바울은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고난도 많이 겪고, 그래서 교만하게 될까봐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넌왜 지레짐작은 네가 사단의 사자, 육체의 까시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아니, 왜 기도 안 해?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며가며 기도하고, 차에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막 속아서 막 40년 동안 속은 거에 생각하고 부인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삼층천은 그냥 일층천에서 그냥 맴돌고 있는데 기도를 할때 물론 오며 감히 하는 그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를 할때 특히 병났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특별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응답받기도 하는 기도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럼 어떻게요? 40년도 40년이 문제가 아니오. 기도를 할 때는 강력하게 주여 불쌍히 여기서 나를 고쳐 주시아 소서 처리하고 부을짓고 금식한 막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 크게 합시다. 진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진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진짜 내 문제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강력하게 때를 네. 네. 써서 네. 닦고 해보세요. 닦고, 닦고. 그렇게 닦아서 때 벗겨지겠어요. 닦고, 닦고. 조이고. 조이고 여기는 소리가 없네요. 조이고, 조이고. 기름치자. 기름치자 공장에 가면 있는 소리 공장에 가면 붙여진 글씨 네. 자동차 자동차 공업소 에 닦고 조이고 기름 우리 초창기에 그렇게 했거든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시작 닦고 닦고 조이고 조이는 그냥 풀어지겠네 네. 두손 들고 닦고 시작 닦고! 뭘 강희야 강희 강이 맞나 두손 두 들고 여기 보고 여기 봐 여기 봐 자, 시작 다 끄고 <웃음> 시작. 뭘다 끄. 여기 뭐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시작. 기름장! 아 기름이 많이 있네. 그런데 개 기름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시작. 기름장! 여기 시작. 여기, 여기 시작. 그래가지고 그 천하의 조영규 목사님도 주임으로도 그 말도 없고 실망이 돼가지고 사실년 동안 기도했는데 속안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 준 멍해가 이제 그것을 부셔버려야 되는데 주님의 멍해를 우리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질의 짐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답 못 받았다고 내가 앞으로도 응답 못 받을 것이다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가난한 추, 어, 어, 부, 어, 물질에 부여한 축복을 내가 못 받을 것이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할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이제 정신개조를 해 정신개조 정신 개조. 낫고 정신 개조. 그게 낫고 조이고 기름기가 조인규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날 소금 거에 대한 불안 뭐, 뭐 속지안 않았겠지만 여러분 기도를 해도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찬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주님 할렐루야 방문하할수 있지만 기도의 분량이 다 틀리고요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은 또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다 틀리다는 거예요 특히 질병 같은 경우 아 이분이 회가 그렇게 맛 있는 회가 쫙 그런데 그걸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먹으면 경께로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웅. 음. 그래서 그러니까 막 살려주셔서 고쳐주셔서 쫙아 기도하고 나서 그냥 먹어버렸대 40년 동안 못 먹은 거 그냥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좀 비슷해요. 저는 고등어 못 먹었어요. 닭고기 못 먹었어요. 돼지고기 못 먹었어요. 먹으면 긁어. 먹으면 긁어. 몸에 기름진, 기름기가 참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육체 DNA를 불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 뒤에 막혹 같은 게막 나요. 지금도 피지 같은 것도 있고, 지금도 여드름이 막. 우리 큰형님 장로님도 아직도 닭고기, 돼지고기 못 먹어요. 지금도 그거 드시면 긁어. 근데 신유의 능력을 받으셨어. 병고치 능력을 받으셨대. 그래서 내가 형님 병고치 능력 받았으면 본인 닭고기 못 먹는 거 그것 좀 기도 좀 해보셔. 고등어못 먹고 돼지고기 먹는 거 그것 좀 기도해보셔. 이야 그거는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안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너도 나하고 같이 그랬잖아 너는 그거 먹냐? 먹은 죄가 언젠데요 네. 아,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한 번은 낮에 닭고에 누가 닭돌이처나는 그걸 먹고 산에 올라서 얼마나 긁었는지 자이고 쥐어가려고 죽겠네 저녁 앞에 주님 앞에 따지는 거지 뭐할수 뭐 있어 그냥 뭐 덤벼야지 아! 아! 좋아요. 가려워. 아무도 가렵고. 여기도 가렵고. 아이 방안을 막 욕하는 방안을 했어요. 쉿쉿 소리 참. 그렇게 하고 나서 막 기도했더니 안 가려운 거예요. 그 이후부터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주면 돼라. 상한 거 먹어도 차라 되게 상한 거 먹으면 조금 가려워요. 그럴 때는 약 하나를 먹으면 깨끗이 끝나고. 자,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사단에,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이거네. 근데 주님으로 책망 듣고 딱 기도하니까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40년 만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온몸으로 경험하고 순종을 경험하면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거야. 불기둥을 보면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중이 이스라엘 민족이 따더다. 불기둥을 중심으로 열두지파가 밤에 야영을 했어. 낮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행진을 해야 되겠다 구름기둥 밑으로 열두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2 5 0 0 250만명 300만명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쭉 구름기둥 밑으로 시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듣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따라가고 멈추면 머무르고 떠오르면 이동하고 머무르면 멈추고 그러니까 갔다 멈췄다 갔다 멈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 이걸 40년 동안 한 거예요 40년 동안 고리타분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봐 안먼족속 무압족속이 소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홍해바다가 로막혀 있네. 갈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 앞에 따르니까 예굽의 바로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 잘됐다. 쓸어버리자. 홍해바다 있는 쪽으로 막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막 공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기둥이 나타났어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하게 하고 저쪽은 어둡게 만들었어 그리고 홍해 바다가 바람이 불어서 확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끝날 때까지. 근데 애국 병이, 애굽 왕은 시험에 떠갔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와서 다 수장이 됐다. 애국 왕의 모든 바로 왕의 군사를 수장시킨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훈련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으면서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잘안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기둥 보고 불기둥 보고 만나와 미출하게 먹고 마시면서도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 되다가 시간이 가면서 자기 혼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육신의 본성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우리 이동하는 거 그만하고 한 곳에 정착해서 잘 살고 싶어 나도 모르게 이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이 나온 거예요 동물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 이성적인 욕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정착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억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이 억지가 얼마 못 가서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며 짜증이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부정적인 소리가 부모에게 자식에게 전이가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전염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룹화 되는 거예요 그룹 그리고 당이 되는 거예요 당이 돼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죄가 쌓이면 이게 폭발하게 돼,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루게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출입을 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체험을 했는데, 가는 과정에, 가는 과정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혼적인 거,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영적인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육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까지 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부기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랑, 고라, 레이지파의 지파장들 말을 듣고 같이 움직여서 불뱀에 몰려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우상숭배할 사람이 아닌데 우상숭배하고 큰 송아지를 만들고 심지어는 아론까지도 그 짓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중간에 가는 과정에 20대 이상 된 사람은 다 죽고 오직 그 이상 된 사람은 눈의 아들 여서여분의 아들 칼림만이 살아남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광유에서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내 안에 기억장치가 고장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장치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모리. 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리의 불을 받고 천임의 주님의 교회 오시고 지금도 여러분 그 감격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되면서 자꾸 내가 세상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걱정이 많으세요. 가난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를 문화로 딱 묶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는못 따라가요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운동하지 즐기지 놀지 먹고 마시지 친구들 만나지 그리고 요새는 일을 안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일 안하고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자꾸만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야 저 야인시대 김두한 말고 이정재 역할을 하던 사람 있잖아요. 김영훈가요 탤런트. 이 사람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이 사람은 8년 동안 불교에서 있고 불교 스님이 되려고 했다. 중이 되려고 했어요. 불교를 가까이 하고 절간에서 많이 살고 근데 자기가 병이 들어서 암이 생겼어 암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다가 암이 들고 나니까 몸이 자꾸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부처님한테 기도했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만 많이 들어가지고 종교를 바꿔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암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이제 내 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러셨요 내가 고쳐주마 진짜로요? 그리고 자기는 꿈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갔는데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 자기 몸이 치유가 된 상태에서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60대인데 그 젊은이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데 나와서 인생 강연하는 거야.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가 어떤 인생이 진짠가. 자기가 홍대 또 강남에 카페에 가보니까 전부가 다 젊은 친구들이 카페에 앉아서 술 마시고 차 마시고 혼자 있거나 연인끼리 있거나 같이 어울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40, 50대, 60대, 70대 노인이 돼서 그런 카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노동하고 열심히 앞날을 설계하고 해야 될 친구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가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나랍니다 일하는 분위기가 안돼 있어요. 일하는 풍토가 안돼 있어요. 여러분 미국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왜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 기 전까지는 죽도록 공부해. 직사게 공부해. 그래서 대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대학교 딱 들어가면 책한두권 끼고, 팔장 끼고 연애하는 거야 연애. 남자 여자. 물론 직장 다니기 위해서 뭐 전공과목 대고 그러지만 대학교 딱 들어가서는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안 해요. 근데 미국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얘들이 막 완전히 막나이 같아. 막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별짓을 다 하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면 대학교 졸업 한 번을 못 해요. 공부 빡세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현실과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요. 미국 도서관에 얼마나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쫙쫙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기적과 능력으로 이끌어줄 때는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하면 되는데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본인이 직접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안땅사람들을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옆집 앞집 뒷집 정복 전쟁도 다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장성을 하면서 대칸 백성들을 주변에서 사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밤낮으로 우상 숭배하지,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지, 매, 늘 세상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그걸 보면 말씀 보는 생활 지겨워, 기도하는 생활도 지겨워, 예배 생활도 지겨워, 지루해. 세상 사람들하고 뒤떨어져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열려 있어요 저거 봐 저거 봐 어머머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어쩌면 저럴 수 있어 어쩌면 저럴 수 있어 내가 몰랐네 내가 속았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제 지겨워 지루해 실증을 느껴 그래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를 동경하는 거예요 누가 택한 백성들이 그래서 추리국기의 신앙 신명기의 신앙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여호수의 신앙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여호수와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백신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신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아서 누려 그러다가 죄를 짓기 시작해 우상의 문화에 탐닉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돼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안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정복되지 정복해라 그런데 정복하지 않고 살아남은 그, 그 족속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때려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는 항상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실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와서 포로되서 완전히 수확돼다 가져가버리고 부질러버리고 그러니까 또 가진 것이 없고 괴롭고 힘드니까 막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귀하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목이 터지도록 또 회귀하기도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에 신실하게 사는 숨어있는 사람들 사사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사사가 이스라엘을 또 치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톱니바퀴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지루하거나 실정을 느끼거나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이 정말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이걸 묶었어요 생활의 기준을 삼으셨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걸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안 하느냐 영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키게 만드는 꼬두김이 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러절기가 있는데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은 절이라는 말을 붙이고 덜 중요한 날은 일이라든지 날일 이렇게 이렇게 붙입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 날좀덜 중요한 날은 날을 붙이고 삼일절, 체헌절, 광복절, 성탄절. 중요한 날은 절을 붙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참 포리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첫 것을 하나님께 다드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로 묻고 나서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만세운동 없었어요 민주화운동 없었어요 독립운동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의 승도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치운동으로 광복운동으로 만세운동으로 독립운동으로 세상에 이런 운동으로 자꾸만 몰아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 물론 나라 민족마다 그런게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역사하셨던 해방은 그런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새로운 문화로 묶어놨어요 세 가지 새로운 문화 첫째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무교절은 누룩없는 빵 추리고 반 것을 기념해서 누룩없는 빵을 먹는 날이고 두 번째 무교절 아, 다시 말하면 맥주감사절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신약의 오순절 그래서 구약의 구약에서 보면은 추수가, 어, 보리 추수가 끝나는 날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초막절 수장절인데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백성들이 도저히 살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초막절 수장절을 지킵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서 그렇게 수장절을 지키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지금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자랑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의 생활 패턴이 있고 광야 생활할 때의 생활 패턴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때의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야 돼요. 열흘까지 지양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고생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네. 자, 광야 생활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름기둥 불기둥 주변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40년 동안 만나와 미치락를 먹으면서 초특급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네. 불평을 이겨야 되고 불만을 이겨야 되고 당짓는 것을 이겨야 되고 간음을 이겨야 되고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죄종 모세를 대적하는 것도 피해야 되고 고난에 대한, 자, 그러나, 또, 예, 가난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교만하지 말자. 교만, 교만하지 말자. 자들이, 자, 아, 자기들이 왜 교만을 하냐면, 자기들이 농사를 직접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면 저기 안 주셔요, 이제. 자기가 직접 농사 짓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먹을 것인데,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수입이 있어서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교만하게 될까봐 너희들이 건강해서 너희들이 힘을 내서 너희들의 피땀 흘려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골고루 모든 것을 만들어줘서 저들이 농사를 수확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이 건강한 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직장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활할 수 있도록 뭐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 세번 풀칠을 한 후에 풀칠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묶어두신 거 절대로 풀지 마시고 같이 합시다 감사하면서 살자 기도하면서 살자 말씀으로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살때 하나님의 축복이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입에서 감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성모들에게도 감사를 할때더큰 감사 더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